우선 맞았을 때 튕겨나가는 그 힘이 분발력이 좋으니까 스피니 안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최고입니다. 음. 얘가 훨씬 잘 나가는 방발력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성도좀 좋은 것 같아요. 팡 치고 나가는 느낌. 에 픽보다 로그가더 방향성이 좋은 것 같아요. 경사를 꼭안 받더라도 공이 좀 가운데로 가는 모광이어서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그게 좋고 스피닝이 적은 게 좋아요. 멀리 나가는데 내구성도 좋아서 그게 최고 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기대가 되는 픽입니다. 드레프도더잘 나오고 그런 거 느낌이 반발력이 좋것 같아요 장타자 분들이 세게 치잖아요 좌우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관용성이라고 하죠? 굉장히 바로 가더라고요 저도 구매를 해서 쓰는데 그래서 장타 선수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